2023년 3월 12일. 따도고 공포방송 넘버원. No.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 바로 미. 자, 여러분들. 앞으로 나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사연자분께서. 본인의 집에 어머니가 계시는데 두 분이서 살고 계세요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근데 아버지께서 먼저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께서 홀로이 계셨는데 어머니가 아버지 산소 따온 후로 거기서 깜빡 잠이 드셨나 봐요 아버지 산소 아버지가 그리우셨나 보죠 가서 이렇게 좀깐 잠드셨는데 어 다시 집으로 돌아오셨을 때는 그 후에 이상한 행동을 보이셨어요 살아생전에 어머니께서 술담배 담배 입에도 안 드셨는데 그 산소로 갔다 온후 술 담배를 입에 대신다라는 거죠. 그것도 엄청 많이 술 담배를 엄청 좋아하셨던 사람처럼 밤에 잠도 못 이루시고 뭐한 번씩 이렇게 통화를 하다 보면 어머니께서 뭐 아버지 말씀 아버지가 꼭 살아계신 것처럼 옆에도 당장 계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고 누가 아버지가 뭐 뭐라 했다 끝짜막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어머니께서 왜 그런 행동들을 하셨는지 그 어머니는 지금 어디 계시냐 요양병원으로 따로 모인 상태입니다. 여기 계시진 않아요. 여러분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에 누구 계십니까? 오 깜짝이야 우와~~ 응? 이... 이렇게나 드셨다고.. 와.. 발길을 틈이.. 우와. 여기서 이렇게 주무셨구나 방울토마토도 그렇 되긴 했는데.. 와 냄새..술냄새.. 막걸리 냄새.. 심지 막 걸리까지 이렇게 다 있어요. 자, 누구 계십니까? 여기 누구 있죠? 사람이 주무셨던 자리인데 발로 바꿔 다니는 건좀 그렇고. 기다좀 치워 놓을게요. 계십니까? 저기 슬... 어? 어, 이코라. 이코라. 이거 뭐해? 술 있어 와, 여기부터 해서 오메오메 시장이나시장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생전에 술을 안 드셨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입에도 안 드셨어 술, 담배를.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돌아볼게요, 여러분들. 틈새 <웃음> 뭔 소리야? 어, 누구세요? 어르신이세요? 저요? 할멈이요? 혹시 제가 몇 마디만 얘기 좀 듣고 나가도 될까요? 어르신 예? 예오 잠깐 오 잠깐만 오아 어, 화내지 마세요 화내지 마세요 오 어, 잠깐만요. 뭐야? 오와 잠깐만요 우리 잠깐 예예아예 예, 예, 예, 아... 예, 잠깐만요 잠깐만요 너희들 왜 계시니? 예? 예? 아야아야야아 저거 뭐야 뭐야 뭐야 저거? 생전의 수를.. <목소리> 여러분 들었어요? 음, 음, 음, 음. 분명히 만지지 말라.. <목소리> 이게 거이 원래 켜져 있던거야? 이거 원래 켜져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맞죠 여러분들? 이거 원래 켜.. 우와 어르신 만지니까 여러분들 들으시려고 보세요 만지지 말아야겠고 와..잠깐만.. 와..한기 엄청 늦는다 잠깐만 할머니한테 얘기 듣고 왔습니다. 천천히 데우시고 좀몇 마디만 좀 해주십시오. 자, 여기 천천히 데우십시오. 여기 있습니다. 와, 잠깐만. 와, 오, 와, 안 되겠다. 안 돼, 안 돼, 안 돼. 잠깐만, 여러분들. 와, 이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일단 여러분들 직접... 다 보실 수 있게끔. 이쪽? 이 정도면 괜찮으실까요, 여러분들? 저쪽, 이쪽으로 예. 네, 나가 있어볼게요, 여러분들. 예. 네 와. 들었어요, 여러분들? 두 글자로. 나간가, 꺼진가, 뭐가. 와. 이번에이쪽에 잠깐만. 둘이 아니라 셋인 것 같은데? 쓸각인데, 쓸각? 누, 누구세요? 와, 뭐 여자 소리도 들려, 잠깐만. 할아버지, 누구, 같이 계신 분 누구세요? 댄비 한 대만 들어보고 다시 한번 나가볼게요, 여러분들. 아까 인형도 건드것같 자, 캔 위에다 들렸거든요. 여러분들, 빨리 나가볼게요. 잠깐만, 빨리 나가볼게요. 여러분들, 배도안 태우셔. 와... 덴배도 아예 안 태우셔. 아이, <웃음> 와, 잠깐. 와, 와, 이거 안 되겠다 진짜. 와.